이게 진짜 어렵죠 저도 어, 남의 부탁 잘 거절 못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그분은 평생 거절 못할 거예요 어,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내 입장이 곤란해 그리고 해준다 그래도 그 기분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거절하는 거잖아요. 내가 상황이 안되든 뭐가 어찌 됐든 내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내가 거절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질까봐 고민하고 있잖아요. 이분은 그냥 이런 분은 그냥 평생 고민 상대방이 부탁하면 그냥 들어주고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왜 본인 입장보다 저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요 내 입장 요만큼도 생각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에휴 부탁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냥 부탁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부탁해요 뭐 가끔은 그런 뜻은 없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 줄 몰랐겠지 라고 또 본인들 스스로 위안하시잖아요.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세요.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한다.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죠.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혹은 저 사실은 이래이래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 그래요? 아, 제가 괜히 부탁드렸네요. 아 제가 괜히 부탁했어요. 미안해요. 이렇게 나온다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. 기분 좋게 지금 거절된 거예요. 상대방도 미안해하고.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 좋게 아니요 제가 못드려서 괜찮죠. 이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부탁을 받았을 때아 어떡하지?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내가 거절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을 할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마음이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,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, 상황이 어떨지 이미 다 파악해보고 생각해보고 부탁하지 않, 않나요? 근데 늘 나는 뭔가 부탁을 받아서 그걸 해주면서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부탁하는 상대는 이미 나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려는 생각을 안하셔도 괜찮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